저는 이 드릴 훈련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훈련을 해서 좋은 기억을 많이 심어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전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제가 체중이동 2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체중이동이라고 하면 제가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회전하는 게 아니다 체중이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거다 좌우, 위아래, 앞뒤까지 그래서 이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제 1편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골프를 치는 모든 사람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되는 그리고 꼭 한번 따라해봐야 되는 드릴 훈련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압력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준다고 했죠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듯 1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내려올 때도 오른쪽으로 왼쪽에 엄지발가락을 눌러주듯이 가면 처음에는 스쿼트 동작이 나왔다가 그 다음 위로 올라오는 또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또 왼쪽이 비껴지면서 팔로우스루가 만들어지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잡고 또 바로 회전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골반은 스퀘어를 계속 유지해 줄 겁니다 골반은 스퀘어를 유지하고 1번 할수 있는 만큼만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듯이 회전 오른쪽으로 다시 제자리 다시 올라가면서 회전 자 1번, 2번, 3번 이런 식이 되겠죠 압력도 느껴지면서 자 우리가 백스윙 했을 때는 체중이 지금 뒤꿈치 안쪽 허벅지 안쪽에 있다 그리고 다시 약간 바이킹이죠? U자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오니까 발이 다 펴져 있고 지금은 뒤꿈치 쪽으로 빠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끝으로 마무리 하니까 왼발이 지금 다 들려있죠? 이렇게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회전하면 중심이 계속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꾸 자꾸 무너집니다 우리가 피니쉬를 할때 특히 이제 이 왼발을 보면 꼭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딱 잡으면서 뭔가 회전을 하려고 하는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들어도 되거든요 왼발 엄지발가락에 힘을 빼서 그래야 내 골반이 타깃쪽으로 회전할 때 훨씬 더잘 돌아가는 움직임이 나와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테니스공 두 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테니스공을 펑크를 내서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겁니다 자, 백스윙 갈때 체중의 흐름을 느껴보려면 하나는 왼발 뒤꿈치, 하나는 오른발 앞꿈치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압력을 주고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오른발 앞꿈치에 압력을 주고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꿈치로 체중이 또올 겁니다 내가 뒤로 가는 게 아니어도 지금 앞에 들려 있기 때문에 압력을 주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뒤꿈치로 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전도 잘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10번 정도 하나 둘 압력을 주고 위로 올라오세요 셋 올라가고 넷 다섯 이런식으로 10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피니시 쪽으로 갈 때는 왼발의 앞꿈치에다가 주시고 오른발 뒤꿈치에 공을 밟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넘어갈 때는 왼발 앞꿈치에 테니스 공에 압력을 주고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서 타깃쪽으로 회전이에요 자 눌러주고 위로 올라가고 눌러주고 위로 올라가고 백스윙 와서 눌러주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 이것도 열번 정도. 둘, 이렇게. 셋, 눌러주고 위로 올라가고. 네, 자연스럽게. 눌러준다, 위로 올라간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약간 바이킹 움직이듯이 올라가는데 마지막에는 계속 뒤꿈치로 빠질 겁니다. 이렇게. 피니쉬로. 이걸 계속 앞쪽에 테니스 공에 압력을 준 상태에서 회전하면 무너지겠죠. 자 이렇게 테니스 볼로 여러분들의 체중의 흐름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따라 하실 때 항상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펑크를 내고 따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막바로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가듯이 회전이 아니에요 자 1번 스퀘어 유지 자 2번 할때 위쪽으로 해서 허벅지 안쪽으로 타고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왼발가락을 살짝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팔로스로 그리고 피니쉬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힘을 빠, 빼야 됩니다 왼발가락에 그래야 편안하게 내 몸이 타겟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체중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체중의 흐름 그리고 이동에 대해서 좀 복합적인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그 체중의 흐름 제자리에서 움직일 때 체중의 흐름이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 스윙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